안녕, 나는 다롱이 엄마야. <웃음> 나는 오늘 체인소맨이랑 싸우기로 했어. <웃음> 내가 너무 센나? 왠지 모든 육체가 내시야에. 위, 다이. 뭐지? 디네 없네. 호호? 누가 문을 열었군. 뭐라 어? 미안해, 미안해. 어? 뭐야? 나는 엄마 세상에서. 방안 음. 신한번에 있잖아 지난번에 호띠도 네 어. 뭐가요 이게! 사어 어유 그렇게 둥.. 궁 둥.. 쿠부면 거.. 아니.. 아니 왜 나만 쳐다봐 무섭게 응 무섭잖아 <웃음> 와, 레벨업. 와. 엄마가 말했지? 이런 나쁜 친입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? 아무튼. 어. 이제, 어? 왜 죽어? 얘는 하늘나라에서도 지옥에 갔을 거야